반갑습니다. 초롱공인 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어, 오늘은 집에서 그냥 하루 쉴까 하다가 어, 앞에 문 수리 견적 때문에 잠시 출근을 했었고요. 어, 출근행 김에 오늘 유튜브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어, 부산이 어, 조정지역으로 해수 동남 연이 묶였던 지가 어, 11월 1 0 9일이었죠. 이제 날짜도 가물거리네요. 어, 그때 조정이 부산에 다섯 개구가 묶였고, 어, 그 이후에 12월 18일 날, 어, 충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역이 다시 추가 지정이 되었었죠. 어, 두 번째 조정에 묶일 때는, 전국이 웬만한 데는 다 묶였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 실제로 처음에 해수동 남년만 묶였을 때는, 그래도 거래가 있었어요. 이규제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12월 18일 부산 중구기상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묶인 이후에는 어 매수 쪽이 굉장히 관망세로 좀 바뀌어 있고요. 어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어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조금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제 12월 21일자 기준으로 어, 한국부동산원에서 옛날에 한국감정원이죠 어, 여기에서 전국의 그 추세 흐름, 매매 흐름 동향이 나와있는게 있어서 어, 과연 큰 그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 먼저 삼첩동자도 다알만한게 어떤게 있나요? 뭐 전국을 다 조정으로 묶으면 결론이 결론은 다시 서울 강남인 거죠. 다만 다시 서울 강남이 어 주목받는 지역이긴 하되 돈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왜냐 각종 규제의 그 장벽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 있던 어떤 주택수나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다시 서울 강남으로 들어오되 돈을 다 뭉쳐가지고 이제 큰 돈을 들고 들어가겠죠. 예전에 여기 이조막조막부자하다가 규제가 되니까 여기서 다 가위로 빠져나갔어요. 전국의 비규제 지역으로. 여기 가서 규제로 묶기 전에 수익을 또막낸 거예요. 개수를 늘려 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막 다니면서 정말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 동네 실거주민들한테 실제로는 피해를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밴드나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전국의 투자정보처를 다 그냥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런 데 가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걸 현금화를 해서 제대로 된 투기꾼들은 다시 강남에 가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강남에 왔는데 강남의 추세를 한번 볼까요? 서울 쪽의 추세를 한번 볼까요? 어 12월 18일 날 전국이 규제로 묶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에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당장 일주일의 자료에서도 빠지지가 않았어요. 올랐습니다. 오히려 약간 약간씩. 다 올라있어요. 0.01 0, 0. 0. 0. 정도의 매매지수가 다 올라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다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이 내려간 데가 없어요. 어, 12월, 18일 전국이 묶인 그 이후에 다 조금 조금씩 은다 올라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지. 여기가 강남입니다. 뭐 강남, 강북 할거 없이 인 서울에서 서울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 보시면 강남의 동남권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여기 다 움직여 있어요. 대법 큰 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구 대비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여기는 그전 대비 다른 데보다 한 두세 배 정도로 매매지수의 폭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이. 물론 강북도 다 올라 있습니다. 근데 강남에 12월 21일 요 데이터에는 올라가 있는 폭이 크고요. 어 근데 그외지역 물론 경기 수도권도 다 올라가 있네요. 전그 전주 대비 수도권도 조정이 아니고 다 상승입니다. 경기도의 수도권들도 뭐 성남 마찬가지고요. 과천 안양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인천은 어떤가 인천도 조금씩 더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져 있어요. 근데 부산을 한번 볼까요. 인천도 수도권이잖아요. 경기 인천 다 올라있고요. 부산은 어떤가 했더니 부산은 그게 약간 달라요. 여기 보시면 부산은 먼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요즘에 묶었어요. 요, 요 때, 요때한번쫙 묶었습니다. 요 라인에 해수 동남년을 묶었거든요. 그러면 해수 동남년이 어디냐? 요때 묶었던 지역이 해운대구, 그 다음에 수영구, 연제구, 남구, 동래구 요렇게를 묶었어요. 요 라인 따라 오면 요요 라인 되죠.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요렇게는 요때 묶었습니다. 요때 기준으로 딱 묶어놨더니 수치가 확 줄어있죠. 묶여 놨더니 거의 절반 정도의 움직임으로 줄어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있네요. 동래구는 절반 이상 줄어있고요. 묶인 이후에 해운대구도 거의 뭐 절반의 준할 정도만큼 완전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1.02에서 0.62로 줄어있고요. 수영구는 절반보다 훨씬 더 줄었습니다. 1.34에서 0.43 연세구 0.89에서 0.47, 남구 1.19에서 0.74, 평균 2분의 1 이상의 수치만큼이 줄어 있어요. 해수 동남연이 11월, 어, 그 18일, 19일, 이때 묶인 이때 벌써 줄어 있고요. 근데 묶이지 않았던 지역은 요 점에 오히려 더 늘었어요. 서구. 어, 서구는 뭐, 그 바로 첫 주에는 넓지는 않았지만 쭉그 이후에 다시 묶이기 전까지 12월 14일로 주까지는 어중 부산 중구 중구 그 다음에 서구 어 동구 영도구 어 그리고 부산 진구도 요때 묶겠죠 부산 진구어 요렇게 보시면 부산 진구면그 다음에 어요 내려오면 검정구 어 요런 데는 해수동남년이 묶인 그 이후에도 계속 어 움직임이 활발했었어요. 활발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요점에 딱한번더 묶었잖아요. 요 때. 요때 묶었어요. 올해 묶이고 나니까 이제 12월 21일 자 올라온 통계는 수치가 늘어난 데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다 줄었어요. 좀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부산은 확실하게 이제 충구랑 기장군을 빼고는 다 줄었잖아요. 근데 기장군은 늘었어요. 기장군은 아직 안 묶였잖아요. 맞죠? 어 여기 밑에 기장군입니다. 기장군. 어, 기장군도 요때 어, 묶인 후에 살짝 줄었네요. 근데 동네구가 살짝 늘어있습니다. 동네구가 요때 조정 묶인 후에 팍 줄었다가 지금 최근에 전체가 다 묶인 후에는 살짝 늘어있네요. 금성군은 요때 묶였잖아요. 묶이고 나서 아직은 살짝 늘어있어요. 왜냐, 요거는 실거래 신고가 아직은 요 조정 묶이기 전 것들의 실거래가 지금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두세주 동안은 아마 어 묶이기 전에 그래도 인기 있었다라고 하던 뭐 부산 진이나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혼조 양상을 보일 거예요. 한두세주 정도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구는. 바로 이제 조정받은 그 영향이 표시가 나겠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어, 뭐 영도구 움직인 수치안봐요 영도구 그 위에 동구 그 다음에 서구 중구야 묶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영도구 동구 서구 그리고 좀더 내리면 어, 뭐 북구는 그래도 나름 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영도구 동구 서구 이세 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친구 옆에 무혀가 있다가 같이 안맞으면 그런 꼴이에요. 아, 이제 우리도 조금 올라가고 안 팔리던 집이 조금 팔리고 뭐 계좌번호를 뭐 1년 전에 집 내놔도 계좌번호 달라 안 하는 부동산에서 매수 있다고 계좌번호 달라 해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부산이 다 올라간다는데 다른 데 해수 동남 연이 묶였으니 아, 이제 우리도 조금 올라가려나? 이러고 있던 찰나에 지금 같이 뺨을 얻어맞은 그런 꼴이에요. 왜냐 옆에 잘나있는 친구들이 너무 잘나가면 나중에 너그 동네도 그냥 영향이 갈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냥 싹을 잘라줄게 이러고 싹 잘린 동네가 여기입니다. 영도구동구 서구에. 중국은 뭐안 움직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 있던 상황이에요. 지금 그짝 나가 있습니다. 근데 충구는 지금 그새 돌았었어요. 잠깐요 묶이는 거에서 빠진 그 틈에 살짝 수치가 올랐고요. 기상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상군 한번 볼까요? 어 기상군 어 기상군은 수치가 올라가 있지는 않네요. 여기가 근데 아까 해수 동남연이 묶인 그 이후에 어 기상군이 이때 다른 데가 묶였잖아요, 요 사이가. 묶였던 그 이후에 기장군도 옛날에는 계속 발했던 그게 플러스로 턴돼서 더구나 일광에 있는 그런 분양권 입주하는 그런 신축 아파트 위주로는 많이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올라갔는데 그뭐 일광에 신축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 군단위에 너무 좀 이렇게 피해보는 데도 있다 싶어서 빼놨는데 요 안에 있는 아파트는 잘 가고 있는 데는 계속 잘 가고 있거든요. 어, 요래 있는 수치에 있습니다. 부산의 현 위치에요. 그러면 이제 부산이 다 묶였잖아요. 부산이 다 묶이니까 좀 두춤해져 있죠. 요 현재 마지막 주에는. 그러면 대구 묶였잖아요. 대구 어떻게 되어있냐 했더니 대구도 전주 대비 묵기기 전주 대비 아직은 지금 보합세입니다 계속 가던 게 이제 주춤거리고 빠지는 데는 빠져있고 이래요. 광주도 마찬가지죠. 광주도 살짝 빠져있습니다. 뭐 대전도 뭐 살펴볼 것도 없이 이거는 뭐 원래부터 그랬고요. 울산 아니었던 그곳이 묶였던 울산도 지금은 많이 주춤해져 있어요. 특히 울산 남구는 묵기기 전에 거의 1.13, 1.15, 1.13 이렇게 올라가던 게조정묶인 후에 12월 21일에 데이터는 0.63으로 반토막 나 있어요. 매매지수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울산 남구에 0.63으로 반토막 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울산 그렇고요. 지금 강원도도 오히려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게 보여요. 강원도는 뭐규제 묶이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 강풍도가 움직여요. 사람들이 전국을 이런 데이터화 속에서 다 살피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 표가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 살던 집 주변 우리 집뭐옆 동네 이런 정도를 사고 팔고 했다 하면 지금의 투자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국이 데이터화 되어 가 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 이런 데는 전국 어디든 그냥 팔품 팔아서 찾아가네요. 그런 상태입니다. 충북 충북도 지금은 주춤해져 있어요 충남 마찬가지예요 주춤해져 있어요 전북 전북도 주춤해져 있어요 전남 뭐 파란 데는 계속 파랗지만 주춤한 데는 그대로 주춤해져 있고요 어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묶인 데안 묶인 데가 좀 양극화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경남을 우리 부산에 가까운 경남 잠시 한번 볼까요 경남 창원을 잠깐 한 보겠습니다 장원은 이번에 묶인 데가 있고 안 묶인 데가 있잖아요. 묶인 데는 장원 이번에 의창구하고 여기 장원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묶였잖아요. 의창구가 이번에 두 개로 묶였나요? 그리고 성산구는 조정이죠. 거꾸로 됐나요? 제가 장원에안 사니까 헷갈리네요. 어, 아마 성산구가 조정일 거예요. 이거는 뭐 심하게 올랐습니다. 11월 부산이 조정 묶이고 할그 전부터 막장원이 굉장히 수치가 높죠. 1.153, 1.98, 1.54, 1.15, 1.24 가다가 여기 딱 묶였어요. 바로 절반으로 딱 줄었습니다. 0.68 어, 의창구 1.35, 어, 1.3 뭐, 뭐, 이러다가 어, 0.9 딱 줄더니 0.5로 확 줄었죠. 두 개가 조정됐습니다. 근데 묶이지 않은 마산합포구, 마산해원구, 진해구는요. 얘는 오히려 또 풍선효과를 좀 누리고 있네요. 하포구 옆에, 회 해원구랑, 진해구랑, 이건 오히려 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산 합포구는 아직 뭐 어섭 비슷하다, 그랬는데 창원 안에서 풍선 효과가 살짝 나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또 경남 중에서, 이렇게 핫했던 창원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어, 진주도, 진주 한번 볼까요? 진주는 이번에 아직 아무데도안 묶잖아요. 였 그렇죠? 묶이고 한거 없죠. 진주는. 여기 진주 보니까 어, 진주는 어, 1 0.14 0.16 0.21 0.22 쭉 가다가 0.18. 진주가 아직은 괜찮아요. 크게 뭐 조정 없이 가고 있는 그런 뭐 살짝살짝 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지금 진주고요. 그 다음에 통영, 어, 통영도 통령. 그동안 바았던게 어, 11월 부산이 조정 묶인 이후로 플러스로 돌아서 있죠. 진주, 통영이 어, 부산의 해수, 동남년이 묶인 그 이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어,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김해도 어, 부산이 조정 묶인 후에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 있죠. 그러니까 진주, 통영, 김해가 플러스로 돌아서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보면 어~ 거제가 또 플러스로 돌아서 있어요. 거제가 지금 상승 초입으로 플러스로 전환돼 있고 김해 통영 진주 이제 가까운 경남 쪽에 창원도 이제 묶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근의 진주 통영 어~ 거제가 이미 또 살짝 플러스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뭐 강원도도 안 묶이다 보니까 돌아서는 이런 시국에 가까이에, 이제, 진주, 통영, 거세가좀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부동산들도 꽤 활발하게 바쁘더라고요. 그동네 부동산이. 어 대신, 그런, 요런 지금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추세가 아직 죽지 않았고, 살아있는 그런 추세에 간다 하면, 서울, 강남이야, 뭐, 돈 많이 쓰면 뭐, 얼마든지, 뭐, 어디든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중소도시에, 어, 규제를 피해서 들어가는 그런 지역은 그 지역 안에서 대상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도시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거 주민들한테 이 도시에서 정말 지구가 멸망해도 그 도시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와 동과 아파트는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는 학군도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브랜드, 뭐 세대수, 뭐 주거수준 이런 게다 녹아 있어야 되겠죠 그 도시에서 아, 이 동네 이 아파트 산다 이러면 나름 인정해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파트 그런 평형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아파트 단지가 좋다 해도 옆에 인근에 붙어있는 아파트와 아파트의 같은 평형과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평형이라 하면 또 경쟁이 좀 덜한 그런 평형을 찾아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어 물론 부산으로 치면 예를 들어 해운대라고 가정해 볼게요. 어그 해운대 안에 좋은 아파트 들어간다. 그거는 돈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돈 있으면 그런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어, 돈이 없다 하면 돈이 있으면 규제 지역 안에 대장을 찾아 들어가는 게 맞고요. 투자의 방향이. 어, 나는 대출 없어도 돼. 뭐 얼마든지 뭐 몇십억 원하는 데도 돈다 들고 있어. 그러면 규제 지역 안에 대장을 찾아가는 게 맞고요. 그건 지금 이미 서울 강남으로 방향이 턴져 있는 거죠. 서울 강남 쪽으로. 서울 쪽으로 그렇지 않다면 비규제 지역 안에 그 지역 안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 개업 투자든 뭐든 큰돈안들리고 아직은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고 어 아직은 뭐중과 사율로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런 지역에 개업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투자 방향이 지금 그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뭐 부산은 완전 다 묶였잖아요.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어, 돈 있으면 아까처럼, 뭐, 어, 운대 갈라 그랬는데, 그동안은 자금이 적당히 있고, 그래도 부산 안에서 이사를 가도 출퇴근 가능하고, 이런 데가, 뭐, 예를 들어, 어, 뭐, 부산진 검정구, 아까, 뭐 규제에 들어있지 않았던, 뭐 서구, 동구, 영도구, 뭐, 북구, 사상구, 사하구, 이런 데였다라고 하면, 뭐, 똑같은 대접으로 묶어나서니 정말로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데 뭐 집값 부배 따블로 갈 동안에 우리 집 이제 뭐한 5천 올랐는데 덜컥 같은 대접을 해가 묶고 났으니. 이 정말 규제하는 폭을 조금은 손을 보긴 봐야 돼요. 집 팔고 싶어도 안 팔려서 이제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집에 꼼짝없이 묶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어, 잘 판단해서 집을 사고 팔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큰 그림의 흐름은 부산은 전력이 묶인 이후로는 지수가 조금씩 줄어 있어요. 어,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원하는 지역, 그동안 갖고 있던 지역, 사고 싶었던 지역, 그 아파트들을 이제 국보부 실거래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거기 들어가 보면, 최근에 부산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해운대의 센텀? 센텀 그린? 그린 센텀? 센텀 그린? <웃음> 저는 그걸 중결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묶인 그 이후에 조정 묶인 이후에 호가가 한 7, 8천 정도는 조정돼서 거래가 돼 있더라고요. 3억 7 5 0 0 3억 8천까지 거래됐던 게 최근에 실거래 올라온 건 2억 9천 정도 선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 투자 관점으로 들어간 집들이잖아요. 그거는 맞죠? 그 지금 사시는 분들은 실거주도 해야지만 이 앞에 집이 비과세가 되잖아요. 1년 안에 전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주택수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으로 어 사가 있던 어 작은 재건축 아파트들 그거를 이후에 손을 받아줄 분들은 그분들이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고 1년 안에 앞에 집을 팔고 해야지만이 비과세를 받는 그런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손바김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내가 살 때는 그런 관점 없이 잔잔한 주공이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샀었는데 어 부산 전역이 조정이 되면 한쪽이 비조정이고 한쪽이 조정이면 또 그런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투자가 쉬웠어요. 근데 다 조정 안에 들어있으면 그런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은 또뭐 쉽게 관리 처분이 나면 집을 허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향후에 긴그림의 재건축을 보고 산 그런 작은 아파트들은 좀잘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이왕 출근한 김에 이렇게 제 부산 조정 묶인 이후에 1단계, 2단계 다 조정됐을 때 해수 동남년만 됐을 때 그때의 그 추세 흐름을 잠깐 오늘 짚어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감사합니다.